아빠, 혹시 엄마 첫사랑이야? 또 찜찜한 가면 <웃음> 남자들은 바지 입을 때 팬티 잘안 입지 않나요? 그거 맞아요 어 그죠? 음. 난 너랑 그냥 진짜 잠자리만 원한다 <웃음> 조선웅 님을 계수로 네. 모시고 함께하는 리플 한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서섭이형 한번 읽어주세요 아, 제가 읽어요? 네중이때 만난 제 첫사랑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웃음> 오 2015년 3월 1일 계약 후 반배정이 망해서 신세를 한탄하며 구석자리에 혼자 있는데 한 여학생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너왜 혼자 3분 단에 있어? 이쪽으로 와아우선네아우선네 <웃음> 이쪽으로 와 <웃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눈에 반했다는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오. 참고로 첫사랑이 주주님과 외모랑 목소리, 패션 스타일이 흡사돼요 오, 오. 오. 그런 느낌 오. 그러면 한눈에 반하면 하지 네. 야, 그럼 주주 성대모사랑 이거 다시 읽어줘 있어? 이쪽으로 와! 오! 비슷했다, 비슷했다, 비슷했다 아, 만능이야 그 이후 단짝처럼 꼭 붙어 다녔죠 오. 주위에선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어느 날그 친구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녀가 한국을 떠나고 저는 그녀를 잊기 위해 새로운 사람도 만났지만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21살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 6년이 뭐야? 지났네 아, 그러니까 6년이 지났네 만... 근데 그중에 재수를 네, 네. 하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붙었는데요 오. 같은 대학 간호학과에 첫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와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로갔었는데갔었는데 와가지고 어, 만난 거아니에 저는 너무 반가워서 바로 만나자고 했고 오, 그 만나자고 했다는 게 그냥 만나자고 한 거예요 예. 한번 네. 한 보자, 한번 보자, 한 보자, 한 보자. 네. 오랜만이다 그 이후로 이제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같이 밥도 먹고 찜질방도 가고 노래방, 링크장 네. 둘이서 다양한 곳을 함께 다녔대요 오 데이트를 했네? 저 이거 데이트인데, 음. 아무튼, 음. 아무튼 음. 하루는 분위기도 좋아 술자리까지 아, 이어지려는 그때. 아 근데 나 남자친구가 있어서 술은 단둘이 못 먹겠다. 너 혼자 마셔. 술을 혼자 마신다고? 아니 그 아니, 그게, 아이, 좀, 아니, 그게 넌 그게 그게 뭐야? 그냥 급보인대로 가면 돼. 하도 술꾼이 돼버린다. 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술 마는다고. 아니 밥도 먹고 찜질방을 갔는데. 찜질방을 갔는데. 또 찜질방 가면 남자들은 바지 입을 때 팬티 잘안 입지 않나요? 그거 맞아요. 어 그죠? 저는 여자친구 아니면 1대1로 팬티 사은안 가요. 어? 저도요. 네, 팬티를 안 입는다고요? 아 저는 입는데 나 혼자 가 아, 일단은 아니요. 사연을 일단 읽던 중이니까 끝까지 어,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위기 보면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여태 단둘이 만나왔던 첫사랑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어, 음안 네, 화를 낸 거죠. 지금 음 아니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남자랑 단둘이 왜 만나자고 한 거야 아 남친 입장에서 화낼 거라고 생각 안 해? 음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칼큘레이션? 아, 동시에 두 명을 생각했어요. 나의 화도 표출하면서 남자친구분의 기분도 생각해주는 아, 거 맞아 아 다음날 먹은 음식값 반을 보내주겠다고 자꾸 얼마가 나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음 예의죠 예의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얼굴 보지 말자고 말을 했죠 오 그게 서로를 위한 매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좋다 어우, 참된 참됐네요 이분은 진짜 음, 음, 참이네 하지만 그녀는 제가 화를 낸게 마음에 걸렸는지 계속 얼굴을 보자더군요 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너나 남자로 생각해? 아니면 친구를 생각해? 너? 남사친 만약 네가 고백해도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헤어지기 전까지는 손절해야지 오! 오 말을 들어 잘... 아니, 그, 그럴 그 거면... 아유, 참...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너 좋아하니까 이별 전까지는 얼굴 보지 말자 아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히 손을 그은 거죠 그러더니 첫사랑이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손절 못해 그냥 얼굴 보면 안 될까? 오, 뭐?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를 세컨드로 생각하고 남주기 아깝고 가지긴 싫어서 이러는 건지 정말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건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웃음> 저는 언제쯤 첫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요? 와, 첫사랑이 아. 너무 안 좋다 아. 아. 너무 별로다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이 하는 말이 100% 공감해요 정말 저를 세컨드로 생각하고 남주기 아깝고 오. 내가 가지기 싫어서 이러는 건지 응.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사 연애 그 세컨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너가 고백하면 넌 헤어지기 전까지 손절 쳐야지라고 말해놓고 어, 어, 어. 난너 손절 못쳐 얼굴 보자 응. 이게 뭡니까? 어장이죠, 진짜로. 그 말해 뭐예요, 사실? 아쿠아리움이에요, 뭐 그냥. 말에 뭐예요? 그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 제가 좀 의견을, 그러면 이분 미국 유학을 갔다가, 네. 맞습니다. 응. 외국 마인드일 수도 있어. 아메리칸 에이. 마인드라 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외국 사람들이라고 해도 고백을 했는데 친구로 손절치기가 어려우니까 고백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계속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게좀 응, 오히려 아메리칸 마인드라는 게더 네. 확실해요. 네. 음... 난 너랑 그냥 진짜 잠자리만 원한다. 어, 어, 어, 놀고 먹고 난 심심해서 그냥 너 만나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어, 어, 어. 하고 해요. 애매하게 굴지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도 이제 술자리에서 거절했다는 이유 자체가 음. 본인이 술 마시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서. 아, 어. 네. 일단 결론은 자기가 힘들면 그건 어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쁜 응.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 저는 이거 이 여자분의 어장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게 우선이기 때문에 감정 소모만 더 심해지고 좋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져요. 하지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의견은 이겁니다. 이분이 첫사랑이다. 아... 사실 떠나보니까 어려워요. 그 그쵸. 그쵸, 그쵸. 첫사랑이라는 건 누구한테도 마음 속 깊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첫사랑 로망. 음. 첫사랑이 혹시 어떻게... 첫사랑은 보통 이제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첫사랑 항상 아팠어요 음. 음. 이분의 마음이 공감이 가는 게 음. 제가 좋아했던 그치. 여자분이 항상 저에게 여지를 줬기 때문에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아. 차라리 그냥 나너 싫어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음. 좋았을 텐데 너랑 만나면 안 되는데 또 음. 얘기는 하고 싶고 약간 이, 지금 이런 음. 향수였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어. 어장의 기준 어장이 기준. 제형 아쿠아리움 사장님께서. 네, 거의 뭐, 육상필딩 어? 거기 안에 있는 아쿠아리움 맨키로다가.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있나요, 혹시? 지금 무너졌대요. 아, 무너졌대요? 아, 아. 그래요? 아, 물이 새가지고. <웃음> 아, 물이 제대로 샜군요. 준호 형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볼때 응. 옷도 다양한 옷을 입어봐야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는 것처럼, 아하.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보고 싶다 해서 좀 응. 그렇게 응. 연락을 많이 한 적은 있어요. 보통 연애를 많이 해보라 그러잖아요. 응.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응. 저는 사실 그런 거였어요. 그것도 일단 능력이 돼야 어장이할 있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쵸. 어장의 기준 그래서? 어장의 기준? 어장의 <웃음> 기준은 바로 나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 연애가 하고 싶어서 어장을 어.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 그냥 유다 연애가 하고 싶어 가지고 어장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아. 연애는, 연애는 하수 싫고? 아. 네. 받아들이는 사람 기분에 따라 애매하다고 보면 당한 사람이 계실 것요 음, 음. 음. 음. 음. 나에게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호감을 표현하고 헷갈리게 하는 게 나는 어장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거. 이제 안 사귀는 거? 잠깐만 저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저... 너가 물고기가 된 기분이 들면은 그건 어장. 참... 맞아요. 어장이죠. 네. 어 갑자기 막, 어, 뭐 귀엽다고 하고 어장이죠. 나야? 아니요 아니요 어장. 언제 한번날 잡아서 한번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개야? <웃음> 한번 날 잡아서 <웃음> 죽을까요? 너야? 어, <돼야>? 정훈이 <웃음> 오늘 왜 이렇게 귀엽지? <웃음> 그런 얘기 자주 하긴 하죠 그래가지고 <웃음> 결혼정보 회사에서 회원 341명을 대상으로 <웃음> 네. 조사를 했습니다 미혼남녀와 어? 어장관리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현충 응답자의 71%가 어. 이성에게 <웃음> 어장관리 당해본 적이 아 있다 아 그지그지 순위가 있는데요 어장 당했을 때 가장 황당한 경험 1위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어. 차인 경험 아 음, 2위가 알고 오. 보니 애인이 있었을 때아 지금,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3위가 연락을 끊으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볼때 4위가 스킨십은 하지만 사귀자는 말이 없을 때 15% 4위에서 1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스킨십이 이제 잦아지면 은이 아 아, 아, 정도면 제가 아, 고백하면 근데, 되겠는데? 바로 아 사귀겠는데? 아이 생각이 들어서 고백을 했는데 아 차였어 아 어이가 생각해. 없죠 근데 거기 2위까지 추가해서 알고 보남자친구 아니 있어 와와 그 이제 오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할 때. 아 진짜 싫어요. 이 4포...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데.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 레이드 레이드 돌 때만 연락하잖아. 진짜 싫어요. 오빠 레이드 언제 갈래 제가 요즘 유진한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 야! 오장이 우리? 우리 그냥 있어 <웃음> 아니 너이 자식. 헷갈리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요 아니 헷갈리게 하지 않는 걸 떠나서 유진이가 하고 있는 게임에 길드 마스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긴 귀찮고 아 귀찮은 건 네가 해라. 대신 내가 필요할 땐네가 응답해야 된다. 약간 아 이거. 완전 오장이네. 그 유진이네 원래 그런 식의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아, 뭐죠? 어장 관리를 당하고 있음을 느낀 순간. 아, 어. 이위가 관계에 대한 정리를 회피할 때. 아. 와 이거, 진짜... 이거, 와 이거 이거 진짜 무섭다. 이야 우리 무슨 사회야? 그럼, 이런 대답 그래? 못하는 사람. 아 있어. 우리 그냥 뭐 그냥, 그냥. 아뭐 아, 뭐 그런 걸 물어봐. 아, 그리고 2위, 술 마실 때만 연락할 때아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 맞아 맞아 맞아 예전아! 저는 술 마실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술 마시자고 연락을 <웃음> 아, 그치 그치 술 마실 때를, 때를 만들기 위해 응 에... 그리고 3위가 이제 지인에게 나를 소개하지 않을 때예 어? 이런, 이런, 이런 경우도 있어? 소개를 시켜주면은 어느 사이인지 말해야 되고 뭐 어. 친구야 라고 하기에는 어. 또좀 그러니까 안 소외 시켜주더라고요 아참 피곤하게 사네요 저는 모든 관계를 확실시하기 위한 가장 좋고 첫 번째 해야 할 방법 은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 아, 관계든. 그래서 얼굴을 보자고 하니까 얼굴을 한번 봐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보자고 했는지. 그거 얘기를 듣고 본인도 그 가치관이 이해가 된다면 이제 친구를 남는 거고. 음.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손절치고 그냥 첫 사람으로 계속 남아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오빠 말에 동감 음. 동감해요. 전 싫어요. 선거? 어, 어, 어, 어, 어, 아, 전, 전 진짜 싫어요. 어, 싫어요. 저는 일단 첫사랑이니까 거기까지 해보라는 약간 그거지만 만약 첫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로 아 X년이네 이러고 그냥 끊어버려요 응. 아 근데 첫사랑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대화해봐서 좋은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 어... 생각이긴 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슬퍼지는 거는 사연자분이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얼굴을 좋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맞아 나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진짜 음... 어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맞아. 만나가지고 어... 일단 내가 힘든 것부터 얘기할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어... 너가 그렇게 해도 나를 얼굴을 본다고 하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맞아. 그렇게 해도 너는 나랑 친구로 지낼 수 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감정만 앞서서 어 그래도 만나야 돼 하면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아, 아너가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힘들구나 그러면 은남자친구 헤어지고 만나든지 아니면 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밥은 먹는 사이로 지내자고 라 하면 난 친구로 둘것 같아 아... 너다 너 너야. 이런 경험이 너무 수두을 빼백하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장도 해보고 당해도 많이 봤어요 역시 수족관장 응. 블루시티 최고강 관장 오픈, 오픈 기념 행사입니다 오세요 오케이 뭐저전 되게 감정적이라서 제가 기분 나빴으면 그냥 손절칠 것 같아요 혁신이 나발이고 아이가 아픈데 마음이 그게 안 된다니까 마음이 그게 안 돼도 음.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불강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응 음,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형 말이 조금은 그게 공감이 가는 거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음. 마음이 힘들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마음이. 맞아거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의견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얼굴을 본다, 안 본다, OX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하나, 둘, 셋! 오삼,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 어, 우산 불고기. 어차피 이 사람의 얼굴 보면 볼수록 힘들어져. 아, 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이고 오래돼서 나는 좀그 한편 새월이 아까워 가지고. 음. 음. 아까워서 한번 만나보고 음. 싶은 걸. 근데 21살이에요. 더 좋은 여자 많아요. 근데 어. 그건 맞아요. 잊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확답이 있어야 본인도 잊어버리는데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5가 세개니까 네. 결국에는 한번 만나보고 네. 끝까지 가보는 걸로 네. 존중합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맞아요. 네. 한잔 해요. 같이 한잔 할까요, 아, 여러분? 자. 사연자분의 사랑, 건강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네. 그 전에 <웃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부모님의 음. 첫사랑은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안방문을 열고, 아빠, 혹시 엄마가 첫사랑이야? 그러면, 바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를 열어서 소주를 꺼내십시오. 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게스트 조섭 씨 오늘 리플 한잔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패널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 네. 이 연예기를 사실 나이가 먹으면 먹을 잘안 하거든요? 네. 너무 오랜만에 약간 좋았다? 음. 너무 좋았다? 아, 제일 많이 좀 몰입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한 잔! 리플 한 잔! 짠네 아, 여러분들의 상대로 보면 짜네 오.